자 오늘부터 예수님의 생애와 사복음 강의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어, 지금까지 복음서 강의들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각 권별로 해석하는 게 주류를 이루었죠. 오늘부터 저와 함께 공부하시게 될이 사복음 강의 시리즈는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사건별로 사복음 본문을 함께 비교하면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야를 확보하는 시간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복음이 뭘까요? 어, 교회 가면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고 성경에도 셀수 없이 많이 기록되니 복음이라는 말이 정작 무슨 뜻인지를 어, 유래를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복음이라는 말의 원어는 실제로 헬라어에서 온그 전투 용어였죠. 전쟁 용어였어요. 빛이 4 9 0년에 마라톤 전투에서 어, 그리스가 예상을 깨고 페르시아에 승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승리의 기쁨을 어, 한 병사가 페이디 패스라고 하는 이 병사가 36.75km를 쉬지 않고 달려와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라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죽게 되죠.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해서 마라톤 경주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생명을 다해서 전한 전쟁의 승전보가 보금 유앙겔리오스라고 하는 이 보금의 유래가 된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란 말은 사실 그 전쟁 용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이것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아, 기록된 그 옛뱀, 어, 옛뱀이 나오죠. 옛뱀 사탄의 머리를 어, 짓밟고 승리하기로 약속된 여자의 씨. 가 어, 그러니까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 그 자체가 바로 전쟁의 승전보,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는 사실 그보험서보다 먼저 쓰여지게 되는데요.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라고 얘기를 할때이 때라는 말에 크로노스라는 용어를 쓰게 돼요. 자, 시간을 나타내는 용어는 크로노스라는 말과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크로노스는 시간이 점점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이야기하고 그 정해지는 그 기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수 없는 시간이죠. 그런데 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이 기회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붙잡을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의 의미의 때예요. 어, 바울이 예수님이 오신 시간을 표현할 때이 크로노스라고 굳이 쓴 이유는 메시아가 오는 시기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그 때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거죠. 어, 사도행전 2장 28절을 보시면 어, 여기에 그 수많은 그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때만 했을까? 그때는 바로 유대인들이 광범위하게 전세계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현상이 있었고 푸톨레미 어, 2세 때 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70인역 성경으로 번역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성경이 많이 보급이 돼서 어, 당시 헬라어가 공용어 였기 때문에 어, 웬만한 그 로마의 지도층 인사들이라면 그 집에 이렇게 70인역 헬라어 성경이 한 권씩 있을 정도로 어, 그렇게 그 구약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그 상식화되고 보급이 되기 시작 했던데요 그리고 이제 팍스 로마나 시대라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제국 어디든지 갈수 있도록 연결됐던 에그네티아 도로망이 있었는데 이 도로망을 통해서 복음이 순식간에 전세계로 뻗어나게 됐고 또이 옥타비아누스에서 아우렐리우스에 이르는 이 팍스 로마나 시기는 그 말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평화의 시기였죠.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뭔가 정신적인 것을 이제 추구하기 시작했던 그런 때였어요. 자, 예수님의 공생에는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어, 나누게 되는데요. 자. 6월절의 그첫 번째 6월절이 성전청결사건이죠. 그래서 어, 이 성전청결사건을 성 청결, 성전 청결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건, 공생의 사역을 건 공생애 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의 시대, 어, 시간들을 대시 사생의 그리고 공생의 준비기간 이렇게 부릅니다. 어, 기간을 구분한 이 도표는 어, 되게 중요한데요. 어, 사복음서에서 각각 그 장별로 그 중요한 그 강도가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생에서 공생의 준비를 한 것을 보시면 어, 누가복음이 가장 그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난, 즉 공생의 3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더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공생의 2년 기간에 어, 이 예수님의 천국론과 그 비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룬 것은 마태복음이죠. 자, 이렇게 사복음서에 대한 어, 개요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따로 녹화를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사복음 개요로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생애를 리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색깔로 표현한 것은 어, 초록색으로 표현된 것은 예수님의 사생의 기간이고요. 어, 노란색으로 표현된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1년 그리고 어, 파란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예수, 공생의 2년 그리고 붉은색이 공생의 3년이에요. 자 한눈에도 여러분들이 알수 있듯이 어, 사복음서 기자들이 그 중점적으로 다루는 시각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사생애와 그리고 공생의 준비 기간에 대해서는 누가가 가장 자세히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자 사생애 어, 여기서 중요한 사건은 탄생과 피난과 소년기에 대한 사건인데요. 어, 예수님의 피난 여정을 다룬 지도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부터 애굽 피신까지 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오는 경로. 잠시 후에 다시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어, 이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연표 자체가, 즉, 달, 우리가 쓰는 달력 자체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태어난 연도를 0도, 0년, 기원, 그래서 0년을 기준으로 해서 BC와 AD가 나눈다고 보통 역사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웠죠. 그런데 실제로 이 달력을 만든, 어, 사람은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인데, AD 5 2 7년에 교황의 명을 따라서 만들어요. 근데 그때, 어, 기원 원년을 빠뜨리고 또옥타비아누스 통치 기간 중에 4년을 빠뜨리게 되니까 실제 이 달력에서는 4년에서 6년이라는 공백기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실제 예수님이 탄생한 시간은 어, 0년이 아니라 BC 4년에서 6년 사이에 어떤 때로 보는데 학자들 사이에서는 헤롯 의 헤롯 대왕의 죽음의 시기 어, 바로 그 직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이 도표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 사생애에서 지금 각 어그 보금서별로 그 사건에 대해서 어느 본문에 나와 있는지를 어, 제가 이제 공, 사생에부터 공생에 3년까지를 다 이렇게 도표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고 어,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그것을 비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한 성장이 있을 것이고 어, 그냥 이것을 그냥 넘어가시면은 별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간을 내서 한번 들으신 다음에 다시 공부를 하실 때는 그때그때 멈춤 기능을 하시고 성경 본문을 직접 찾아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도록 하실게요. 자, 이 누가복음 1장에 침례 요한의 그 탄생 기록이 나오죠. 보시다시피 침례 요한의 출생과 그리고 어, 이 탄생 고지에 대한 부분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된 거예요. 자, 침례 요한의 부모는 어, 사가랴 아버지는 사가랴,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는데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엘리사벳 엄마는 아론의 자손이었어요. 그런데 어, 이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어, 그 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가랴가 기가 막혀서, 아 제가 나이가 몇인데, 애기를 낳아요? 이렇게, 어, 그러다가, 이제, 벙어리가 되죠. 자, 그래서, 너 애기 낳을 때까지, 너는 저 말을 못할 거야. 이렇게 사, 천사가 얘기를 했고, 자, 그래서 요한이, 라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이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어, 직접 그것을 어, 가르쳐 주죠. 자, 그리고, 어, 그 요한은 나중에 나시린으로 선택받은 자다. 즉, 나시린으로 들여라 즉, 포도주와 어, 술,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모태에서부터 성령충만을 받는다. 이 말은 나시린이 될 거라는 얘기인데요. 이 구약에도 이런 나시린이 있죠. 삼손, 여러분들 아시는 사무엘, 레갑족속. 전부 다다 다 구약의 나시린이죠. 자, 이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가 민숙이 6장에 나오는데, 어, 원어를 보면은 나지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나지르가 어, 받쳐진 자라는 뜻이죠. 원래 나시린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삼손처럼 그냥 받쳐진 침내여완처럼 받쳐진 사람들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난건 아예 씨나 껍질도 못 먹게 하는 그런 나시린이 있었고 여기 나중에 그 신약 속의 나시린에 보시면 바울이 나오죠. 사도행전 18장 18절에 서, 일찍이 서원이 있어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그 서원이 있는 기간 동안, 즉 어, 어, 사람들이 남자든 여자든 어떤 서원이 있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저, 어, 나시린의 역, 그 계약을 하는 사람들, 그 나시린의 그 언약을 하는 서원을 하는 그런 것으로 바쳐지는 그 시간을 드리는 그런 나시린도 있었어요. 어, 그리고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인데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뜻이고요. 마태복음의 그 일장 보시면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 재밌는게 뭐냐면 나, 나시린이라고 나할때그 나지르라는 말이 나사렛이라는 그 원어하고 의미가 비슷해요 어,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나시린이었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정확한 표현은 이사야 11장 1절에 보시면 이세의 줄기에서 한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그랬죠 그래서 이 가지가 내체르라고돼있어요 어, 이 예수님의 그 고향이 나사렛이었는데 그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윗의 혈통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사야서의 이 본문 말씀 어, 이사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는데이 가지를 붙들고 자기 동네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메시아가 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 실제로 그곳에서 또 예수님이 그 성장하셨죠. 자, 이 아론의 그 후손이, 후손이 바로 이 십내 요한이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 아론의 계보를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아론이 대제사장이었는데요. 아론에서 무라요까지, 그리고 아사리아에서 세라야까지. 이게 그 성전 파괴 전까지의 그 대제사장의 계본데요. 1차 성전 시대 때 원래 대제사장은 이렇게 종신직 세습직이었어요. 그래서 한 18명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이어갔다가, 포로기 이후에 그 대제사장으로 예수아가 돌아오죠. 근데 그 예수아가 돌아온 다음에 2차 팀으로 리더로 오는 사람이 에스란데 라이 에스라도 아로네 그 16대 손이에요. 자 그러다가 그 포로기한 이후에 하스몬 왕조 전에 그러니까 헬레 헬라 시대죠 헬라 시대 이때 어, 여러 가지 그 경로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안티오코스 4세 다니엘 강의 2강 3강에 나오는데요. 안티오코스 사세가 성전 모독하고 핍박한 사건이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는데요. 자, 이때 그 대제사장이 이때부터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임명제로 바뀌어요. 그래서 안티오코스가 마음대로 돈많이 갖다주면 대제사장으로 시키고 또 그렇지 않으면 폐위시키고 마음대로 이렇게 하다가 이 마카비 혁명 이후에 그 마카비 왕조 또는 하스몬 왕조라고 해서. 유다 마카비는 전쟁에서 전사하고요. 어, 그 요나단이 그 형제인 요나단이 왕이자 대제사장으로 등극을 하게 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어, 제가 그 개요에서 설명드렸지만 동조하는 그룹이 사두계파가 되고 그 동조하지 않는 그룹들이 에세파와 바리세파가 되고 그들 중에서 또 에세파와 바리세파가 분리가 되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다음에 시몬이 왕이 되는데요. 이 시몬이부터 어, 이어지는 왕조를 어, 하스몬 왕조라고 해요. 자, 이들은 이제 왕이자 대제사장의 계열을 같이해서 아리소블로스 3세 때 마지막 대제사장이 되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헤롯 통치, 어, 대왕 통치기 그리고 로마 총독기 때까지는 어, 계속 그 대제사장이 이제 그 임명이 되는 형태였죠. 그 적통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2차 성전시대 때 이렇게 해서 갈리는 대제사장 수가 85명에 이르는데, 어, 예수님이 그 사역, 사생애와 그리고 공생애의 그 기반을 이루었던 로마 총독기 때는 어, 대제사장이 원래 한 명이어야 되는데, 안나스와 요셉가야가두 명인 안나스 사위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 집안이 전부 다, 다 해먹는 그런 역할들이 이제 그런 그 굉장히 부패한 시대가 벌어지게 되죠. 바로 이때 말라기 3장 1절에 예언된 내네 사자 어, 선지자 엘리야가 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출생한 어, 기사가 누가복음에 자세히 나와 있고, 어, 이 사람이 바로 그 요한이다 침례 요한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증명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어, 10절에 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도장을 찍으셨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은 이제 처녀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잉태 기사가 나오는데 이 본문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기사죠 어.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어서 임신한 지 6개월 됐을 때 이번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어, 나사렛에 가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약혼한 처녀라는 말이에요. 약혼한 처녀라 그랬을 때 약혼이란 말은 어, 더좀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사실 정혼이라고 고쳐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습은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자세히 다루겠지만 어, 약혼과 정혼과 그다음에 결혼의 관계를 어, 단계를 거쳐요. 어, 이 약혼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어렸을 때 이제 가문끼리 이제 누구네 누구는 서로 결혼시키기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혼이라는 것은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예, 신부값을 먼저 지불을 해요. 어, 그 신부값을 지불을 하고 그 신부의 신부가 그것에 동조를 하게 되면 이제 혼인이 성립을 하게 되고 그 혼인이 성립해서 그것이 실제로 어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을 정혼의 단계라고 하는데 마리아는 이때 정혼의 단계였어요 그런데 신랑이 바로 부부관계를 하는 게 아니라 1년 정도 또는 2년 정도 어 신랑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집을 마련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어 신랑 아버지 집으로 어 신부를 데리고 가요 자, 그럴 때까지의 그 사이 기간이었기 때문에 정혼 기간 동안에 마리아는 처녀였죠. 그래서 약혼한 처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처녀라고 해서 원어로 파르테논이거든요. 아직 성관계를 갖지 않은 처녀를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마리아에게 어 잉태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라고 지금 가브리엘이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제 당시에 그 풍습에 의하면 어, 이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돌로 쳐서 죽는 즉 사형을 당하는 그런 방, 그런 그 아주 무서운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때 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예수라는 말이 어, 히브리어예요 사실은 그히브리어의 여호수하고 헬라어로는 이제 이것을 제이예수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의미는 여호와의 구원 그러니까 이름 자체로는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지만 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것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야곱의 집을 어,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 자, 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순종을 하게 되는데 마리아로서는 당시에 그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굉장히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 그런 동네였다그랬잖아요또 s n f 파였고요 그래서 어, 이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생명을 다해서 열망했던 그런 어,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여자였지만 그것이 생명을 무릅쓰고 메시아를 내가 잉태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한 번쯤 내가 생명을 걸어도 되겠다. 어, 이 당시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어, 굉장한 영광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임신 사실을 알고 마리아가 누구한테 제일 먼저 달려가냐면 엘리사벳에게 달려가요. 이게 둘 사이가 사촌 관계였다 그래요.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달려가는데 그게 지금 거리가 무려 150km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엘리사벳이 살았던 그 유대 동네까지 가는 그 거리는 150km였다. 이 거리를, 먼 거리를 달려서 갔더니 엘리사벳의 아내는 이미 6개월 된 침내 요한이 태중에 있었죠. 어, 그 아이가 태중에서 뛰노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지금 엘리사벳이 예언을 하게 되냐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내 주의 어머니가 오신다. 이건 메시아한테 쓰는 말이에요. 주, 퀴리오스. 내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오시니 어찌된 일인가. 자, 이렇게 했을 때 아마 마, 마리아는 어, 자초지정을 설명, 하기도 전에 먼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어, 메시아에 대한 그 확신을 갖게 됐겠죠. 자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시 그리고 어, 이사야 7장 1 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에 예언의 성취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 침례요한의 출생과 성장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어, 드디어 이 침례요한이 탄생할 때 출생할 때 어, 아빠가 사가리아가 이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자기 집안의 이름을 지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 안 된다. 요한이라고 지어라 하고 서판에다 쓸때그 입이 열리게 되죠.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예언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그래서 누가 보면 1장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자, 이게 메시아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아이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어, 네가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1장 76절에 예언을 하게 되고 또 놀라운 건 1장 78절에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이 돋는 해 예언은 말라기 4장의 그 2절에 보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예언의 성취라고 볼수 있고요. 1장 80절에 보시면 이 아이가 자라서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서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빈들이라고 했을 때이 광야, 사막, 어, 헬라어에서는 에레모스라 그래서 버려진 땅으로 보이는데 이거를 그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 광야, 사막, 이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 미드바르라고 광야를 쓰게 되는데,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키우고 계셨던 거죠. 자, 이것은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그 예언. 말라기 3장 1절에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내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예언의 성취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복음서를 보실 때는 이 도표도 되게 중요한데 어 구약의 어떤 부분이 신약에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생의 그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고 어, 일, 이런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받는 이 부분은 마태복음에만 나오고요. 마리아의 수태고지부터 어, 시몬, 안나의 찬양까지 이 부분은 누가복음에 주로 나오게 되죠. 자,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현재도 인구가 6만 5천명밖에 되지 않는데 당시에는 24가구 정도의 200명 미만의 아주 작은 시골마을이었어요.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고 나오죠. 요셉에 대해서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마태는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자, 이것은 여자의 시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마태가 쓰고 있는 표현이죠. 그 예수라는 것이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지금 마태복음에서 명시를 하고 있고요. 자, 어, 이사야의 예언 어, 1장 23절에 나오는 임마누엘 예언이 나오는데, 어, 이 본문은 원래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자,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되는데, 처녀는 그 언어로는 알마라, 그래서 결혼 전에 있는 처녀 상태를 말하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어,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뭐라고 되어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번역이 되어있죠. 근데 이게 사실은 어, 원래대로 하면은 그 God with us,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맞아요. 히브리어의 개념이 또 그렇고 영어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초점이 아니고,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초점이에요. 자, 구속사의 그 계보를 보시면, 어, 창세기에는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전 인류 공통의 그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그리고, 어, 누가복음에 가면은 이 족보가 조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또는 보통 초신자들 성경 막 처음에 이제 보려고 하다가 계속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어 조금 이제 보면 누가복음이랑 마태복음 보다가 어 이름이 틀리네 이게 성경 틀리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요셉의 계보를 따른 거예요. 그래서 북의 혈통의 계보를 따른 거고요.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였기 때문에 그렇게 썼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방인을 위해서 썼죠. 그래서 마리아 계보를 따라서, 어, 보통 그 계보가 맨 위에 그 이방인들은 신까지 갔어요. 족보가. 그래서 하나님까지 가는 족보예요. 어, 둘의 차이점을 잠깐 살펴보시면,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그 여자들이 족보에 나오죠. 그래서 또 이방인 혈통의 여자들, 뭐, 다말라, 그러니까 이방인 여자들도 다 나와요. 어,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이 누가보험의 족보에는 이 창세기 족보도 같이 나오죠. 그래서 약간의 그 차이점이 있는 부분은 제가 그 족보에 표시를 했으니까 보시는데 어, 이 마리아 계보에서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버지가 헬리였다 얘기죠. 그래서 어, 장인의 이름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탄생 시기 에 대한 예언도 창세기 49장 10절에 "신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어 다니엘서 9장 25절 말씀과 함께 그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해서 예언의 성취인가? 자, 하스몬 왕조가 유대 혈통의 왕조였죠. 그러니까 잠깐 있었던 유대 독립기였는데, 자, 유대의 그 마지막 그 왕이... 어 그러니까 하스몬 왕조의 마지막 왕이 안티고누스였어요. 근데 이 안티고누스가 헤롯대왕과 이제 경쟁을 하다가 결국은 로마의 인정을 헤롯대왕이 받아서 안티고누스는 끝나게 되죠. 그래서 헤롯대왕이, 어, 이제 정권을 잡게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 왕조의 마지막 혈통인, 어, 마리암네 일세 공주가 있어요. 굉장히 예쁜데 이 공주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이헤롯 대왕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고, 아주 잔인하고, 악독하고, 교활했던 사람이었는데, 어, 혈통이 벌써 이둠의 애돔 후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지를 받을 수가 없어서 유대인 공주하고 결혼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제일 사랑했던 여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어, 이 자기 누인 그 살로메의 그 음모에, 어, 그 모함을 듣고, 누구랑 바람이 났다. 뭐 이런 모함을 듣고 이 마리암네를 죽여요. 이 마리암네 사이엔낳던 아들이 알렉산더하고 아리스토블루스가 있는데 이 아들들이 전부 그헤롯대왕에게 처형을 당하는데 이 처형을 당하는 시기가 BC 7세기에요. 이게 중요해요. 자이 아들들이 전부 마지막 남은 유대의 혈통이라고 유대왕의 혈통이죠. 자실로라는 것은 왕을 의미하는데 그 왕이 마지막으로 왔던 그그 그 시기가, 그러니까 왕이 끊어지는 시기가 이제 BC 7년인데 바로 그것에 이어서 BC 6년에서 4년 사이에 예수님이 유대인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마태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 끊어져 없어지는 것이 69일에 때 십자가 사건으로 어이 땅에서 저기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사건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위에서 9장 26절에 69일에도 예언의 성취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어, 예수님의 그 탄생지가 베들레헴으로 나오죠.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나오는데 그 에브라스는 열매를 맺는 많이 맺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이 원래 뜻이 빵집, 떡집이라는 의미인데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이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오신 거죠. 이베들레헴의그 전경이에요. 이곳이 사실 그 해발이 좀 높아요. 한 7,800m 정도 되는 높이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팔레스타인 구역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두셔야 될 것이 이제 양치기 들판 즉 양치기들의 그 목자의 들판이 있고 여기에 가면 예수 탄생 교회가 있죠. 자, 예수님의 그 고향이 나사렛으로 알고 있는데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이 로마의 그 황제였던 아우구스투니누스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있죠. 이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호적 등록인가? 그러니까 어, 인구 조사를 하고 호적 등록하는 거는 딴거 없죠. 그냥 세무 세금 걷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로마 전역의 제국에 그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호적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데 어, 이 요셉은 요셉의 그 조상 때. 어, 아리스토블루스 1세 때 무슨 일이 있냐면 이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갈릴리 지역을 정복하고요. 이때 유대인들을 이곳에 이주시켜서 정착촌을 형성을 하게 돼요. 어, 왜 그러냐면 이제 갈릴리라는 곳이 워낙 이방화되어 있던 곳인데 이 하스몬 왕조는 이제 유대 땅으로 지금 만들려고 계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좀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많은 사람들을 이쪽으로 이주를 시켜서 그곳에서 거주를 거주하게 하는데. 이때 아마 요셉의 조상이 갔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그래서 어, 나사렛에서 살지만 자신의 호적은 베들레헴이된 거죠. 자베들레헴의 호적을 등록하러 갈때 마리아는 이미 이제 출산 직전이었고요. 여기서 2장 7절에 누가복음에 보시면 은첫 아들이 나오는데 어, 첫 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프로토콘이라고 나오죠. 이거는 장자 첫 번째 소생을 의미해요. 자이 말은 어,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어,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본문을 버젓이 써놓고도 이것을 어, 예수 마리아는 영원히 평생 동정녀였다 이렇게 가리키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2장 8절에 보시면 은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그랬죠. 이게 예수님의 탄생 시기와 관련이 되는데 자 예수님이 어떤 절기에 태어나셨을까 당연히 이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는 것은 지금 다 정설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근데 이 크리스마스가 아닌 이 때면은 그럼 어느 절기였느냐. 밖에서 목자들이 당시에 어, 들판에서 양을 칠수 있었던 시기. 이 밖에서란 말이 아그라올레오라 그래서 들판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시기는 언제냐면 이 오순절 이후에 초막절 때까지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어, 우리 달력으로 하면은 한 9월, 10월 경까지, 어, 한 5, 6월에서 9월, 10월 경까지 사이에 어느 때가 예수님의 탄생 시기였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역하시는 패턴을 보시면은요, 항상 절기에 따라서 움직이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가 감안할 때면 어떤 중요한 절기였을 것인데 그렇다면 나팔절 아니면 초막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그 강보에 쌓여 있었다 그랬는데 그 초막절이 되면은 당시에 예루살렘에 또이 도시마다 이렇게 강보가 넘쳐났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초막절이 아니었을까 학자들 사이에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자그 다음에 어, 출산을 하고 어, 마리아와 마리아와 요셉이 그 성전에 정결 예식을 하러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 이 정결 예식이라는 게 뭐냐면 어, 여자들이 아기를 낳죠. 근데, 남자를 낳으면 33일, 여자를 낳으면, 그, 딸을 낳으면 66일 동안을, 어 정결하게 되는, 부정하다고 해서 정결하게 되는 시간이 있고, 그것을, 어 정결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양이나, 뭐, 비둘기나, 뭐, 이런 것들을 갖추고 하는데, 특별히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로, 어 <웃음> 어 제사를 지내도록 했어요. 그렇다면 어,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정은 어, 유대 유대 지역 전체 이스라엘 전체에서도 굉장히 어, 아주 극빈층에 해당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아주 가난한 어, 그런 집안이었는데 환경이었는데요. 이때 어, 산비둘기 한 쌍이나 쥐비둘기 둘로 제사를 지내러 갔을 때 그곳에서 어, 시몬과 안나를 만나요 여기서 이들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예루살렘의 성냥을 바라는 자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메시아를 소망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들이 어, 예수님을 언제 봤다고 또 마리아를 언제 봤다고 이들이 와서 어, 뜬금없이 성전에서 메시아를 알아보고 어, 이들을 축복하고 예언을 해요 이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다 그러면서 시몬이 예언하는 것을 보시면 아, 마리아가, 아, 그리고 요셉이 이 아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메리아, 메시아가 리아메 맞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탄생기 중에서 또 동방박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자, 어, 동방박사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어, 마고이라고 지금 원어로 나와 있는데요. 이 마고이라는 것은 당시에 그 페르시다, 페르시아 지방의 그 사제 계급이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천문학자 계급이죠. 근데 굉장히 높은 계급이었어요. 그냥 단순한 점쟁이들이 아니고요. 어, 뭐 별보고 점치는 그런 점쟁이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떤 그 권력의 선상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을까? 그래서 미디안이나 에바나 스바 같은 아라비아 사람들이었을까? 아니면 이 바벨론 사람이었을까. 근데 성경을 보고 추정을 하면 60, 이사야 60장 6절에 미디안 에바, 어, 스바 사람이었으, 어, 스바에서 사람들이 와서 금과 유앙을 가지고 와서 어, 경배를 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는 아마도 이게 아라비아 쪽에서 온그 박사들이 아닐까. 지방에서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어 여기에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라게 이게 예물이 세 개가 나오는 것 때문에 박사들이 세 명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 어, 명수가 몇 명인지는 알 수가 없고 황금이 가리키는 것은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고 유향이 가리키는 것은 제사장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고 몰약이 가리키는 것은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예표하는 거라 그랬어요. 선지자들은 다 핍박받고 죽는 거예요. 자 2장 11절에 보시면 집에 들어가서 어 경배를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목자들과 같은 시기에 경배를 한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베들레헴에서 잠깐 있었던 그 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태어나서 한 2년이 되기 전에 애굽으로 피난 가기 전에 어떤 시기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자 이제 헤롯이 자기 아들도 다 죽이고 아내까지 사랑하는 아내까지 아, 아들까지, 아들들도 까지아들 죽이고 사랑하는 아내까지 죽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 그런 사람이 지금 유대인의 왕이 너 말고 다른 왕이 태어났다 그러는데 가만히 있었겠어요? 자헤롯도 굉장히 분노했겠지만 여기 보시면 은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2장 3절에 나오는데 어, 이거는 정, 전체 예루살렘 도시가 소동을 어, 뒤집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어, 동방박사들의 그 행렬이 아주 집단적인 그런 행렬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경배를 하기 위해서 온 아주 거대한 행렬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이제 뒤집어졌던 거고 헤로도 어, 함부로 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난과 아, 자 그래서 예수님의 피난과 소년기에 대한 그 기사가 다음에 기록이 되게 되고요. 어, 자, 예수님이 그 이집 가족들이 피난을 이집트로 가게 되죠. 근데 이집트에 지금도 이 올드카이로라는 곳에 아기 예수 피난 동굴 교회가 있다 그래요. 어, 이게 콥트교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어, 이이 헤롯이 죽인다는 소리를 듣고 어, 가게 되는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어, 두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이는 그 유아학살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천사가 요셉한테 꿈으로 나타나서 어, 빨리 그 애굽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또 나중에 헤롯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또 요, 요셉한테 꿈으로 나타나서 이제 돌아가라 그런데 이스라엘을 가려고 했더니 헤롯만큼 아주 그 잔인한 왕이 헤롯 아켈라오였어요 그의 아들이었는데 당시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이 아켈라오가 하도 잔인하고 못돼 먹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투서를 내려서 로마에서 이제 해임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로마에서 지경으로 로마 총독령으로 이 유다 땅을 다스리게 돼요. 유대 땅을. 그래서 이 요셉과 가족들이 이 유대 땅으로는 가지 않고 아켈라오가 있을 때였기 때문에 어디로 갔냐면 나사렛으로 가게 돼요. 이 나사렛은 침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었던 땅이었죠. 여기 갈릴리 지방이었어요. 자 그리고 어, 이것은 바로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어,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도다라는 예언의 성취고 호세아서 11장 1절에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는 것에또 성취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성장기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기사인데요. 어, 누가복음 2장 20, 39절에 보시면 갈릴리로 돌아가서 본동네 나사렛에 이르고 그 다음에 아기가 자라나며 이때 아기는 파이디온이죠. 매우 어린때부터 이제 자라나는 걸로 봐서 아마도 어, 3살에서 7살 전에 어, 이 나사렛에 도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요. 자 그리고 여기 그 12살이 되었을 때, 6월절에, 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기사가 나오는데, 12살이라고 하면, 당시에는 그, 지금 우리가, 어, 유대인 소년들이 그 성인식을 하는 나이가 13살인데, 이때는, 어, 12살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12살에 어, 성인식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그 12살이 되어서 성인식을 거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성인식 때그 유대 유월절을 유월절 때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일이죠. 어, 당시에는 이 나사렛에서 이렇게 지방에서 친척들이 전부 다다 다 행렬을 이루어서 여기까지 오게 돼요. 근데 그 예루살렘까지 대행렬을 이루어서 오는 중에 이렇게 세 행렬로 나누게 되는데 앞에 선발대가 있고, 뒤에 그, 호발대가 있고, 가운데 중간에 그 노약자들이 있는데요. 선발대와 호발대에 이렇게 샌드위치 형태로 어 아주, 그러니까 성인들이, 성인 남자들이 보호하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는 길에 안 보이는 것을 보고 아마 도 이제 서로 이 노약자 행렬에 있을 것이다. 아직 이제 성인식, 마치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고 어, 또 한쪽에서는 어, 그냥 성인 대열에 있었으니까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루가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그 대열에 없는 것을 발견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서로 이게 얘기를 하다가 어 진짜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어, 성전으로 돌아가는 데까지 다시 이제 사흘이 걸린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선생들 디아스 디아스칼로스라고 하는 이 선생들 사이에서 율법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는 것을 어, 장면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라고 질문을 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나사렛으로 다시 가서 자라나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가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 배우지 못한 자라고. 어,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다 무식한 무식 그런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그 비방하는 그룹들의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교육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 유대의 그 교육 시스템은 모든 유대 남자들이라면 누구든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교육이 있었는데 어, 성경을 읽어야 했기 때문에 5세에서 9세까지는 초등기의 토라 그리고 10세에서 12세까지는 미신나라는 구전율법을 누구나 배워야 됐고 배우는 장소는 마을의 회당이었죠. 어, 지금도 성인식 때는 토라와 선지서 중에서 일부를 그날의 주인공인 서녀, 소년이 직접 읽고 강론하는 순서를 갖지는데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좀더 학문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겠다 또는 재능이 있다고 라 판단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어, 권위있는 라피 수아에서 고등교육을 받게 돼요. 자, 이것은 선택사항이었는데 예수님이 받지 않았다는 교육은 바로 이 교육을 의미, 고등교육을 의미를 하는 거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정식 고등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치는 권위와 능력 때문에 명예의 라비로 불리게 됐던 겁니다. 어, 당시 유대인들이 배웠던 랍비 문서들인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재, 부교재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미시나라는 것이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어, 비판하셨던 그런 장로들의 전통이었다. 여러분 탈무드는 아시죠? 네, 탈무드가 미시나와 게마라로 되어 있는데 그 미시나가 바로 이런 그 구전율법 중에서 이렇게 유전으로 이렇게 집대성한 전통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공생의 준비기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 6월절 성전 청결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준비하는 일종의 워밍업 기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이 기간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다섯 제자를 만나고 가나 혼인잔치 이적을 행하신 거죠. 어, 침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이 침례받으시는 사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누가복음 1장과 3장에는 이 시대에 대한 구체적인 연대표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누가가 이렇게 통치자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이 실제 역사 속에서 나타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3장 1절에 누가 복음 디베로는 이 티베리우스 황제예요.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한 지 15회. 그리고 본디오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던 때고 그리고 헤로치 여기서 이해로저해로 헷갈리시는데 어, 이 갈릴리 땅을 통치했던 자는 그 헤롯 안디파 티파스 헤롯 안디바고요. 그 동생 빌립은 어, 이 헤로디아의 남편 빌립이 아니고 헤로디아의 남편 빌립은 좀별볼일 없는 동생이었고요. 같은 이름의 빌립 2세가 있는데 그2세는좀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둘의 땅에 이두레 땅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헤롯 빌립이 이곳에 본봉봉왕으로 그다음에 루사니아라는 사람이 아빌레 그 위에 있던 지역이었어요. 이곳에 본봉왕으로 있던 시대였다. 그리고 종교적인 리더들은 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고, 어, 이때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랬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어,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되는데 두 명이에요. 누가가 이것을 비꼰거죠. 어, 이렇게 종교적으로 가장 극도로 타락했던 시기였다. 바로 그때 어, 영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사자, 보내심을 받은 그런 종들은 어디 있었냐면 이 빈들에 있었다. 그 빈들에 서 있는 침례 요한이었다. 그 이야기를 어, 연대표를 작성해서 구체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려고 했죠. 자이 사복음 공통에 나오는 침례 요한의 사역과 그리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사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생의 준비기간에 예수님의 경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 나사렛에서부터 쭉내려가셔가지고 배단이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유대광야 쪽에서 이제 40일 금식하는 사건이 나오죠. 어,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 당시에 굉장히 그, 어, 극도로 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어, 정치적인 구원자를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죠. 자신들을 이스라엘을 어, 이렇게 마카비 왕조처럼 이렇게 해방시켜줄 그런 그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도 메시아로 착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을 보시면 자 본문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는데 누가복음 3장에 어, 뭐라고 얘기냐면 침례 요한이 침례의 회계의 침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돼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의 침례를 전파했다 이 당시에는 죄사함을 받는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어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때 그때 죄사함을 받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침례 요한이 베풀었던 것은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침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을 지금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때 이제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인기가 아주 하늘을 찢어졌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 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극도로 그 비리가 많았고 부패했었기 때문에 어, 이 침례 요한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민중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반대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게 이제 바로 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보내요. 보내서 이제 침례 요한한테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보게 하는 그런 장면이 뒤에 이제 또 나오게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침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회개하라,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자, 이 메시지는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복음서를 비교하면서 각 본문별로 뭐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용은 다 비슷한 내용인데 자, 3장 2절에 보시면은 어, 마태는 이 천국론이 강했죠. 이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을 때 마실레이아톤 우라논이라 그랬어요. 이 바실레이아톤 우라논이라는 것은 하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온 왕국이 실제로 임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건 메시아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자, 메시아가 심판주로 오셔서 재림하실 때는 그, 심판을 의미, 죄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전부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빨리 회개해라. 자, 이런 메시지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 그 당시에 이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서둘러 침례를 받고 그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그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란 표현을 써요. 근데 사실은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을 때 여기서는 무리라고 얘기했지만 어, 좀더 포커싱을 한다면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 계열들 사두개인들 자.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을 때 이것의 그, 어, 언어를 보시면은 독사의 세대예요, 사실은. 그래서 독사의 세대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이 세대에 대해서 너희들은 뱀의 세대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어,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제 그럼 너가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아니 나는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럼 넌 뭐냐? 어, 나는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 자다. 즉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만도 못한 자다. 그런데 나는 지금 물로 시, 어, 침례를 주는데 이것은 예표고 뒤에 오시는 어,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다. 자 그래서 성령과 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어, 성령으로 침내를 베푸셨을 때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 둘다 불의 이미지인데요. 성령으로 이 땅에서 정결케 되시는 분들은 천국에 갈 수가 있지만 이 땅에서 정결케 되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불로 어, 태움을 받게 되겠죠. 불못에 침례 당하겠죠. 자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고 메시아는 와서 어, 알곡을 모아 곡간에들이고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울 것이다. 어, 이사야 40장의 3절에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구절은 어, 지금 침례 요한의 사역을 어, 예언한 구절인데요. 어, 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을 때 어,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임하시기 전에 어, 성도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길을 예비하라. 그 행동을 고치게 하라. 회개한다는 것은 다시 그 돌이켜서 다시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랬을 때이 사막은 이 광야하고는 언어상으로 좀 다르죠. 그래서 이것은 그 변두리를 의미를 해요. 알아봐. 그러니까 변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대로는 높이 솟아오는 길인데 그 길을 갖다가 깎아서 이렇게 평탄하게 만드는 그런 이미지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지 높아진 종교 지도자들, 높아진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한 대적하는 자들, 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어, 그들을 깨우치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어, 하나님의 종을 이 위치는 자의 소리를 보내실 때 어디서 보내신다. 변두리에서. 그래서 변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제 어, 교회의 지도자들 핵심 지도자들이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변방에서 키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어, 하나님께서 죄를 깨우치게 하고 바른 길을 제시를 하죠. 자, 그 말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 본문별로 조금씩 이제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천국이 임하기 전에.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이 임하기 전에 빨리 회개해라 좋은 열매를 맺어라. 그 말이에요. 좋은 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희들은 영원한 불못에 찍혀 던져진다. 어, 그래서 손에 키를 들고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이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것이 이 재림 메시아의 역, 그 재림하시는 메시아의 역할이시죠. 자 예수님께서도 역시 그 누가복음 13장과 마가복음 13장에 똑같이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열매를 구하지, 어, 구하되 지어구하 얻지 못하는 자는 찍어버리라. 그리고 마태복음에 어 가라지 비유와 곡식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어, 이 비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서도 역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다. 근데 먼저 지금 누가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침대 요한이 먼저 얘기를 했었죠. 어 그러니까 같은 천국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 요한복음 1장에 침례 요한의 그 사역이 나오는데 어 요한 침례 요한은 그럼 너는 누구냐 그랬을 때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1장 20절을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너는 누구냐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 이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것은 그 요단강 건너편 배단위에서 있었던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 요한, 어, 사도 요한이 이 침내 요한에 대한 그 증언을 할때 뭐라고 하냐면 그는 증언자, 증거자다. 어, 그리고 이 증언, 빛에 대해서 증언한 자다. 이 빛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을 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잘 보세요. 영접한다 그랬을 때 이게 원어를 보시면 은 붙잡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모신다, 내가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실은 그홀드 붙잡다라는 뜻이었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그 이름을 믿는다 그랬을 때그 믿는다는 의미에는 충성의 의미, 신뢰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충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것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침례까지 예수님이 받으시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요단 동편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애논에서 이 요단 동편 배단이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이 배단이는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요단 서편의 배단이는 어, 나사로가 살았던 동네고요. 여기 요단 동편의 배단이가 바로 지금 어, 요한과 그 침례 사역이 일어났던 곳이죠. 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요한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당신한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한테 오면 됩니까? 라고 하니까 이게 마태복음의 기사죠. 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면서 침례를 예수님이 친히 받으실 때 그때 어, 무엇을 보게 되냐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은 사복음서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성령은 언어로 어, 푸뉴마토페우죠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만 나와 있는 기사가 있는데 여기 뭐가 있냐면 요한이 침례 요한이 자기 그 제자들한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자 지고 가는이라는 말은 원어로 아이론인데요. 이것을 어,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면 죄를 지고 간다는 의미보다는 제거한다는 의미, 태커해 없애버린다. 그래서 죄를 없애버리는 어린 양이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받으시는 것은 이사야 11장과 스가랴 3장에 나와있는 그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다는 것 그리고 스가랴아그한 돌에 일곱 눈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한다는 말씀 있죠. 자이스가랴 3장 9절의 말씀이 바로 이 일곱 눈이 성령, 일곱 영, 하나님의 일곱 영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그 예언으로 볼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이것이, 어, 이사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장의 예언이 성취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유대 광야 40일 금식 기도와 시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거는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자, 예, 복음서별로 마태가 제시하는 순서와 누가가 제시하는 순서가 틀려요. 그래서, 어, 이 순서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보시고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장면과 열이고 시험장이 이제 마태와 누가가 뒤바뀌죠. 자, 40일 금식 기도의 의미가 중요한데, 40일 금식 기도는 40년 광야기를 시험을 거치셨던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40년 광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통과하면서 시험에 극복을 하지 못했죠. 그것을 예수님이 40일 금식으로 광야에서 승리하신 것을 보여주고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다 말씀으로 승리한 것으로 보여주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받으신다 그랬을 때이 시험은 원어가 페이라인데요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을 때 어,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명기 6장 16절에 분명히 하나님을 함부로 테스트하거나 시험하지 말라고 돼 있죠. 근데 말라기서에 보면은 나를 시험하여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테스트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 이거는 원어가 어 스스로 너희들의 믿음을 검증하라는 뜻이에요. 그 바한이라는 원어가 원어가 틀려요. 자 그래서 어, 그 다음에 이제 또 40일 금식기도에서 우리가 포인트로 봐둬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음, 먼저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사건을 볼게요. 자, 뱀이 여자를 유혹했던 그 에덴에 있었던 첫 번째 전쟁이죠. 자 이때 어, 하나님께서 원래 명령하셨던 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대 그래서 Everytree 그리고 freely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런데 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희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네, 무트타무트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뱀이 와서 여자한테 물어봐요 어, 정말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본문과 틀리죠. 모든이란 모든 것을 먹지 말란 얘기를 한 적이 없죠. 모든 것은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죠. 자, 뱀이 한번 찔러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아, 다 먹을 수는 있는데, 그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그러면 아마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던 것 같아. 이렇게 지금 하와가 얘기한 것 같아.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 지금 베임이 여자의 틈을 보고 아 이거 말씀 제대로 모르네 하고 바로 찔렀죠. 분명히 무트타무터다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팬 또 팬텀 무튼 즉 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지금 하원은 알고 있죠. 자 말씀을 제대로 모를 때 말씀을 먼저 비틀고 왜곡하고 침투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요, 해 뱀이? 아 이제 아킬 완전히 이제 무너뜨리죠. 한 방에 가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자 이게 그 뱀이 공격 뱀이 지금까지 인류에게 주는 그 거짓된 메시지죠. 우리가 죽지 않는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실제로 여자가 보니까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자, 여기가 바로 예수님의 그 시험과 그대로 연결이 돼요. 자,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시험을 할때 배고프지? 빨리 이걸 갖다 그러면 은 떡덩이가 되게 해. 바로 이것이 그 먹음직한 거죠. 먹음직한 거.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나오는 그 육신의 정욕과 일치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어, 성전 꼭대기에 내려가서 막 예수님한테 뛰어내리라 그랬죠 당시에 이 성전 꼭대기에서 그 나팔을 불면 메시아라는 그런 그 믿음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나타나서 나팔을 분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뭐냐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네가 메시한걸 빨리 사람들한테 증명해 이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이 말은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즉그 이생의 자랑과 관련된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죠.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 바로 그 요한일서에 나오는 안목의 정욕이죠.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시험에 첫 번째 아담 실패했죠. 그런데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승리하셨죠. 이 시험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 시험을 했던 그 주체가 누구였어? 마귀였죠. 디아블로 근데 이 마귀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30절과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뭐라고 되있냐면 이 세상의 임금 또이 세상의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실제로 마귀가 누가복음 4장에서 6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 내가 이,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한테 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 내게 넘겨준 것이다. 즉, 하나님이 이거 나한테 준 거야. 사실은 하나님이 주었다기 보다는 마귀가 뺏긴, 마귀가 뺏은 거죠. 그첫 번째 아담이 하와가 실패했죠. 자, 실패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영광이 마귀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그 아담이 차지했어야 될이 땅에 이 지구상의 왕의 자리를 차지한 거고요. 그리고 신의 자리를 차지한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의 그 어원은 어디 나오냐면 이 시편에. 38편 20절과 109편 29절에 보시면 대적들, 대적이란 말이 나오죠. 이게 원어의 그 사탄이에요. 그리고 욕기의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을 때 사탄도 그들 가운데 섰다. 그랬을 때도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 대적자, 원어의 뜻을 보면 은 참소하는 자, 대적하는 자, 어, 우리를 모함하는 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런데 이어 마귀는 이 가장 높은 계급에 있는 천사 중에서 특별히 그룹 천사였다, 그러죠? 이제 그룹 천사였던 마귀가 반역을 해서 나중에 이 세상의 임금, 통치자가 되는데요. 이 아르콘들을 이끌고 와서 이 아르콘의 아르콘으로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어, 이사야 40, 아, 이사야 14장 12절에 너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라 그랬을 때이 원어가 헬렐이에요. 근데 헬레이라는 것의 원어, 어원이 할날인데 이것은 빛나다, 찬양하다, 교만하다. 그래서 교만의 왕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찬양이 루시퍼의 원래 역할이 그 찬양과 경배였거든요. 그래서 어, 그것에서 오는 그런 그 신으로 볼 수도 있죠. 또 바벨론의 왕이라고 번역되기도 해요. 또 개명성, 또 새벽별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루시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참소하는 거고 교만한 거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생의 준비기간에 있어서 갈릴리 지역에서 어, 준비하는데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침대 요한의 다섯 제자를 만나는 것과 가나 혼인잔치가 나온는데 이것은 모두 요한복음에만 나온다. 자이 당시에는 메시아 대망사상이 아주 어, 극도로 절정이 달했을 때에요. 어 해스몬 왕조가 없어지면서 유대인들은 왕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너무 강했죠. 지금 있는 왕도 진짜 왕이 아니었잖아요. 헤롯, 헤롯이었죠 자, 그래서 그 로마 시대 때그이 메시아에, 절,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이 절정에 달아가게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이러한 어, 메시아에 대한 대망, 열망이 너무 강해서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이것을 어떤 식으로 구현을 했냐면, 어, 당시에 그 BC 4년이 있었던 일인데, 로마에서 인구조사를 하니까 세무조사에 반, 반기를 들고 4천 명이 밀란 주도에서 밀란을 일으켜요. 이게 바로 열심당 운동의 그 출발점이 되게 되는데, 그 본거지가 어디냐면 바로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 고라신, 베스다, 여기가 다 그, 어, 그 열심당 운동이 그 본거 지역 같은 곳이었는데 바로 이곳이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역하셨던 곳이었죠. 근데 이들은 이제 무력봉기로 어, 로마를 없고 어, 그 메시아가 온다면 그렇게 하고 그이 마카비와 같은 그런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그 청년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자 이런 그 생각들을 갖고 있었을 때 요한 복음에 어, 다섯 제자를 만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침례 요한이 침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랑 같이 있었는데 그두 사람이 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했어요. 메시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자 저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두 제자가 그것을 듣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럼 그두 제자가 누구냐? 어, 바로 여기서 보면 안드레와 어, 그리고 요한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 안드레는 어, 시몬을 찾아가는데 그 시몬이 바로 자기 형이죠. 근데 시몬의 그원어를 보시면은 어, 시몬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들음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페트로스, 베드로, 이거는 예수님이 이제 넌 이제 베드로야, 개바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아람어로는 케바, 그래서 둘다 반석이란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개바도 쫓아가고, 그 다음에, 어, 빌립을 만나요. 빌립을 보고 나를 쫓아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 빌립이 나다나에를 어, 찾아가죠. 그래서 나다나에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어, 우리 그 안드레와 시몬도 메시아로 그리고 나다나엘도 역시 그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사실이 뭐냐면 이 다섯 제자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메시아로 만났고 알았다는 거예요. 인식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나다나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그 시골구석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 메시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알았다.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무릎을 꿇어요. 나다나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주신 자란 뜻인데, 어, 떻게 해서 이 말을 한마디에 이, 이 나다나엘이 랍비어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이러면서 무릎을 꿇을수 있었을까요? 자, 바로 그, 이것은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 대한 그구약의 그, 구약의 그 문구를 관용구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당시 에그 구약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는 말은 그 메시아가 도래했을 때 이루어지는 참 평화를 의미해요. 를 그래서 어, 스가리아서에서도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서로 초대한다 그랬고 마카베오 14장에도 어, 시몬 시대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았다 메시아 시대처럼 이렇게 평화로웠다 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나다나엘이 이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다는 것은 메시아를 열망하고 소망하던 그런 의로운 자였다는 것이고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 알아 차리고 알아줬다는 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 마음에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알아주시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쫓아가게 되는 거죠. 아, 이분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그래서 공생의 준비기에는 다섯 제자를 만났고요. 그 다음에 공생의 1년기에는 네 제자를 만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구분해서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예수님의 이 열두 제자들 중에서 이렇게 먼저 만났던 다섯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빌립은 십자가형으로, 베드로는 또 십자가형으로, 안드레도 십자가형으로. 어,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나다나엘의 다른 이름이었는데, 역시 십자가에서 참수형을 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순교를 하게, 되, 어, 실제 반모섬에서 자연사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순교로 보죠. 도미티아노스 때. 자, 그럼 예수님의 그 근거지였던, 사약의 근거지였던 가버나움.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 어, 이곳에 이제 베드로의 집이 있고요. 가버나움 회당이 있는데 나후의 동네라는 뜻이고 굉장히 교통의 요지였다 그래요. 그리고 에이, 베세다는 베드로의 고향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가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곳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은 아 이게 지금 다 같은 갈릴리 지역의 고만고만한 지역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의 지도상에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가나 혼인잔치 표적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표적 사건인데, 어, 2장 1절에 보시면은 사흘째 되던 날이라 그랬어요. 사흘째라고 하는 것은 뭐죠? 네, 그 안식일로부터 사흘째예요 우리가 어떤 사건 이후의 사흘째가 아니라 안식일에서부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유대인들은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가장 결혼을 많이 하는 때가 안식일로부터 사흘째, 즉 화요일인데 이때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혼례는 사실 어떤 혼례였냐면 어, 나중에 이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신부의 집에서 행해지는 혼례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홀레에서 마리아도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제자들도 같이 여기에 청함을 받아서 다 같이 있는 상태이고 여기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이 당시에 여기에서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이 어, 음료수거든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어, 결혼과 관련해서 어, 서약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또 중요해요. 자, 이때 떨어지니까 예수, 어, 마리아가 다급해서 예수님한테 와서. 어,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을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여자요 자, 여사님 뭐 이런 뜻이에요 사실 어, 굉장히 좀 시군둥하게 그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때는 무슨 때일까요? 메시아의 사역의 때죠 자, 아직은 내가 이것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실제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죠 자이 물로 하인들한테 얘기를 해서 정결 예식이 손 닦는 그 물인데요 그 물을 담아 두는 항아리가 여섯 개가 있었는데 거기까지 물로 다 채우라 그래서 그것을 어 나중에 갖다 주라고 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죠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첫 표적인데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과 다른 말이에요 표적은 사인 표예요 즉 메시아라는 표예요 우리가. 표지판과 같은 기능인데, 어디로 가면 뭐가 있다라고 표지판이 있죠. 그랬을 때, 제 메시아의 사역, 예수님의 그 구원주로 오셨을 때, 메시아의 사역을 해야 되는 그 고, 고지, 목표점까지 가기 위한 첫, 첫 번째 표적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렇게 해서, 어, 이것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를 믿게 됐다. 자, 이미 이제 메시아로 믿고 따랐지만, 아, 그의 능력을 믿게 됐다. 이렇게, 음, 그리고 신뢰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표적을, 이렇게 중요한 첫 번째 표적을 왜 결혼잔치에서 시작을 했을까?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신해산에서 결혼 언약. 이것도 역시 그 오순절날 있었던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 그 서약식이었죠. 그리고 또 성령 강림 사건도 역시 오순절이었는데 이것도 결혼과 관련된 것이었다. 자, 교회 예수님과 교회의 결혼 언약이었다.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결혼에서 시작해서 자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이게 망쳐졌죠. 근데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최후의 결혼, 예수님과 교회의 결혼, 즉 어린 양과 그 신부의 결혼으로 끝난다. 이게 계시록 19장에 어, 스토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결혼해서 결혼으로 끝난다. 그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 결혼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것은 유대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결혼 풍습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 한 번씩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이번에 좀 표로 정리를 했으니까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약혼 단계는 아직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정혼 단계가 있는데 이것을 제 이제 히브리어로 네, 라카흐라 그랬어요. 자, 이 라카흐의 그 정혼 단계가 어, 이 헬라어에서는 모네스티오라 그래서 그냥 정혼이나 약혼 구분 없이 쓰이고는 있는데요. 이 어떤 상태냐면 어, 신랑이 신부 아버지한테 지참금을 먼저 지불해 요 신부값을 지불을 하죠.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신부를 위해서 목숨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상에서 그 목숨을 바치신 그 사건이죠. 그리고 신부 집에서 잔치가 열려요. 먼저 저, 열, 열리는데, 그 다음에 신랑이 신부한테 포도주를 한 잔을 따라주면서 청혼을 하게 돼요. 어, 이게 이제 마지막 날 있는 일인데요. 이때 신부가 잔을 받으면 혼인 언약이 성사가 되는 거고요. 신부가 받지 않으면, 어, 그러면 혼인이 파혼이 돼요. 자, 그래서 이 법적으로 이 혼인 언약이 성사가 되면 이, 예, 이건 완전히 이제 혼인신고 하는 거랑 똑같이 되는 건데, 그런데 아직 부부관계, 법적, 뭐 육체의 관계는 맺지 않은 상태에서 신랑이 신부한테 이제 집을 마련한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신랑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1, 2년 정도 걸려요. 그러면 이제 신랑이 돌아올 때까지 신부는 기다려야 되는데, 이때 신랑이 어, 신부한테 선물을 주고 가게 되는데, 그 선물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 바로 성령님을 상징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집이 준비가 되고 그리고 혼인 준비가 끝나면 신랑 아버지가 어느 날 밤에 와요. 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저녁때 있었어요. 이제이 결혼을 케를라라고 어, 하는데요. 자 신랑이 와서 신랑의 들러리들이 뿔나팔 이렇게 폴라팔 나팔을 불어대면서 어, 신, 신부를 데리러 왔다는 것을 알리고 신부 들러리들은 이때까지 이제 기다리다가 어,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신부 들러리들이 이때 어, 기름이 모자라고 잠이 들거나 그러면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거죠. 아마도 제 어, 생각에는 이 신부의 들러리들은 주의 종두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결혼한 날에 그 결혼 예식을 올릴 때까지는 신랑 신부가 금식을 하게 되고요. 개인적으로 그 당일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심, 신랑 집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 결혼 예식을 거행할 후파가 준비된 신랑 집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함께 들어가는데,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이 천이 이렇게 보이면서 네 기둥이 있죠. 이것을 이제 후파라 그래요. 차약이라고 하는데, 이네 기둥을 사람들이 붙들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천사들이 붙들고 있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이것을 하나님의 장막을 의미를 하죠. 그리고 이제, 어, 신랑이 예수님을 의미하고 신부가 교회를 의미를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교, 어, 결혼을 하면, 이 결혼식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냐면 반지를 교환하기 전에 서약을 암송하고 포도주 잔을 들고 축복하는 그키두시라는그 기도를 하고 나서 포도주를 마셔요. 그리고 나서 혼인 서약서를 낭독하게 되는데 이것을 케투바라 그러죠. 이 케투바를 이제 낭독을 하는데 이때 이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혼이나 사망할 때 아내한테 위자료나 특정 금액을 남기도록 문서화가 됐고요. 이것을 결혼 예식 때 발표할 때 어, 누가 사인을 하냐면 두 증인과 랍비가 사인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 마지막에 신랑이 발로 그 잔을 마셨던 그 잔을 싸서 천으로 싼 다음에 발, 어, 잔을 깨뜨리면 끝나게 되는 거죠. 결혼식이 그럼 사람들이 어, 환호성을 지르면서 축하연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신방에서 7일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결혼 풍습인데 이 안에 지금 이제 그... 초림과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어, 담아두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결혼을 의미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과 관련된 거고요. 어, 나팔절, 속제일, 초막절이 전부 아까 말씀드린 유대인의 결혼 풍습과 관련된 것이다. 결혼식과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초막절에 이제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공중 혼인잔치 공중 재림 하셨을 때 어, 성도들이 휴거가 되죠. 그래서 이 공중에서 혼인 잔치하는 것이고 두 번째 초막절의 개념은 아마겟돈 전쟁 후에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읽으시죠. 그리고 세 번째 그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안식의 날을 어, 거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고과 마곡 전쟁 이후의 초막절을 의미하죠. 자그 포도즙과 포도주에 대해서 제가 스카리아서에서 자세히 어, 한번 저기 리뷰를 해 드렸는데요. 어, 구약에서는 포도즙과 포도주가 구분이 되고 신약에서는 그냥 그 똑같은 그 원어로 오이논이라고 쓰게 돼요. 어, 포도즙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포도즙과 포도주는 전부 하나님의 진노 또는 그 악인들의 피, 원수들의 피를 의미할 수 있다. 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신명기 32장과 이사야 63장에도 그 피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게시록 14장 어 진노의 포도주 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16장에도 음행의 포도주가 나오는데 이것 역시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되어 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결혼식에서는 그 술을 만드셨다는 얘긴가요? 그러니까 술 먹어도 된다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첫 표적이 술이었잖아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자 물로 포도즙을 만드신 이 기사에 대해서 그러면은 포도즙이냐 포도주이냐에 대해서 그 논란의 여지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한 책을 제가 좀 요약을 했어요. 어, 기동론이라는 조영업 박사님의 책인데요. 어, 이게 조직신학책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어,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만드신 것은 어, 알코올 성분이 없는, 발효성이 없는 포도즙이었다는 거죠. 어, 고대에는 포도주를 암포라라고 하는 큰 항아리에 저장해놓고 마실 때마다 큰 대접에 붓고 물을 타서 마셨다그래요 그래서 물을 탄 포도즙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 그 배합률이 대개 20대 1이었기 때문에 거의 물이라고 보면 돼요. 물포도죠. 그래서 고대 그 중동 지방의 술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렇게 물로 혼합한 것을 의미를 했고, 알코올 강도가 아주 높은 것을 우리가 특별히 독주라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야만인들이나 먹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독주든 또는 알코올 성분이 있는 술이든 어 약용으로 사용한 것 외에는 금지하셨고 어 그리고 예수님은 여섯 돌 항아리에 채운 물을 최고 품질의 포도즙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좋은 포도즙이라는 것은 뭐냐면 최상의 포도즙으로 알코올 성분이 여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질이 좋은 독성이 없는 포도즙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어 조영업 박사님께서 어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자 그래서 어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첫 표적이었다. 여기까지가 어, 예수님의 그 사생애와, 사생애와 공생의 준비기간에 있었던 사건 기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어, 사복음서의 전체적인 개요와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사생애부터 공생이 어, 준비기까지 각 본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복음을 뜻하는 헬라어의 유왕겔리온이라는 말은 치열한 전쟁터에서 생명을 다해서 쉬지 않고 달려온 한 병사의 기쁨에 찬 승전보에서 유래했다고 했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어,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에덴에서 사탄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보기 좋게 패, 패배했죠. 그래서 그 결과 본래 그에게 주어졌던 어, 이 땅, 지구를 통치할 수 있는 어, 왕의 권세가 사탄에게 넘어갔고 이때부터 시작된 비극적인 시간들을 우리는 역사, 히스토리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어, 우리는 왜 역사를 히스토리, 즉 그의 이야기라고 부르게 되었을까? 첫 번째, 아담의 타락과 패배로 인류에게 시작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시간들은 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 그, 곧 어, 구원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비로소 마침표를 찍게 되죠. 그래서 온 인류는 자신들을 이 지긋지긋한 죄와 사망의 저주의 아래에서 해방시켜줄 그가, 즉 메시아가 오기를 애타게 기다려왔고, 수많은 선지자들은 지독한 밖에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그가 약속대로 반드시 오셔서 심판과 구원을 이룰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은 어, 최후의 전쟁에서 이 세상의 신이요 왕이 되어버린 사탄을 정복하고 그에게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어버린 인간들을 되찾아서 본래의 신분으로 회복시켜주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히스토리 곧 그의 이야기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복음을 뜻하는 원어가 전쟁과 관련된 의미에서 파생된 사실은 바로 이러한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기다렸던 그가 오신 것입니다 세상에 인류에게 이보다 더큰 기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그렇게도 꿈꾸고 소망하던 그 나라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평화의 메시아의 나라가 눈앞에 펼쳐질 순간이었습니다 침례요한도 제자들도 그로 인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군중들도 이 순간까지 그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한 줌의 의심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된 메시아의 사역은 초림과 재림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실 모든 구약의 성도들 뿐 아니라 선지자들과 심지어 침내 요한마저도 알지 못했던 사실이었고 제자들과 군중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보고 믿고 따르는 메시아가 그들의 시대에 심판을 완성할 재림의 주로 오해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토우 대우가 임하는 것과 천국, 하늘들의 왕국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 임하는 것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미 임한 인격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천국 즉 하늘들의 왕국들이 가까웠다는 것은 역사의 종말에 있을 메시아의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을 통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라 선포는 재림 심판의 시간표가 시작되었다는 선전포고이며 그날이 오기 전에 은혜의 때곧 초림구원의 때에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죄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속히 들어와 심판을 면하라는 전쟁 메시지인 것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는 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희생제물로 죽기 위해 오신 초림의 메시아에 대한 역사적 증언입니다.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이 있기 전에 인류의 모든 더러운 죄를 덮어쓰고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오신 메시아를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풍습을 통해 하나님이 새겨 놓으신 결혼의 비밀을 정작 당사자들이 깨닫지 못한 데 기인했습니다 신랑은 처음에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고 포도주로 결혼 언약을 하고 청혼을 받아들인 신부와 살집을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가 집이 준비되면 어느 날 한밤중에 다시 돌아와 신랑 아버지 집에서 성대한 혼인잔치를 벌이며 비로소 완전히 한몸이 되는데 이러한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결혼 풍습 안에 숨겨진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의 비밀을 당시에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 비밀이 가장 중요한 진리였기 때문에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 기적을 메시아의 첫 표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말세를 살아가는 신약의 성도들은 마지막 구약의 성도들과는 정반대 형태로 또 다른 오해의 덫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속제물로 오셔서 언약의 피를 흘리신 초림의 메시아만 붙들고 그 선택의 기쁨, 어, 선택받은 기쁨과 은혜에만 도치돼서 신부가 지켜야 될 의무와 순결, 그리고 신랑의 다시오심을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 재림신앙을 망각한 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혼인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비유가 아닙니다. 그날의 지구 역사에 가장 큰 획을 그을 가장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바로 이 시간에도 신랑 아버지의 집에서 시작될 우주 최고의 잔치,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성대한 결혼식을 애타게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와야만 비로소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인류의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한 옛뱀, 사탄이 완전히 정복되고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스토리, 역사의 주인공 그 이야기는 그렇게 그날에 완결될 것입니다. 지금은 바로 그 역사의 주인공,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준비되는 때 시간들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교회가 할 가장 중요한 임무는 순결한 신부로 거룩을 지키며 언제든지 신랑이 오면 신랑 아버지 집으로 함께 떠날 준비가 되도록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신랑의 아버지 집에 준비된 혼인잔치에 신랑과 함께 들어가는 그날에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단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날에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서 아름답고 정결하게 예비되어 신랑의 큰 기쁨이요 자랑이 될 신부로 다시 만나길 영원한 우리의 신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